눈이 마주친 그때, 너도연히 날본것 같지만 한참 동. 알려진 관심은 딱히 아빠의 힘없이 혼자선 아직 나도 내게선 멀어지고 싶어 솔직히